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북어포 껍질 볶음을 하려고 준비했어요 오늘의 요리는 북어포 볶음 콜라겐이 풍부한 북어포 볶음 콜라겐을 많이 먹어야지 피부가 좋고 빨리 안 늙어요 알겠습니까? 흐흐작 응. <웃음> 가시 하나도 없이 다 따듬어 놓은거야 국물이 뿌이물이 나오나 너무 이치면 맛있는 물이 빠지니까 두 번만 이치 양념을 만들고 맛있는 양념. 음, 고추를 반 갈라서 씨를 빼요. 매콤하라고 약간 매콤해 먹을 때 약간 매콤한 맛이 나야 되거든. 음.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파. 고추장 조금. 진간장. 음. 중간장. 이거는 맛술. 생강. 마늘. 물엿. 두 쿠스 정도. 고춧가루. 간을 좀 보고 됐다 <웃음> 이제 이게 양념을 깨끗 냉겨 보고. 하. 맛을 보고. 맛있겠다, 이거. 응. 응? 네? 맛있겠어. 어 이거 맛있지. 고들고들하니. 응, 응, 짜지야. 아, 이렇게 내가 양념 양 비슷하네. 양념 장을 내가 이렇게 잘 받치지? 아, 너무 맛있네. 야, 금 끄고 다 익었어. 불을 끄고 깨도 뿌려주고 후추도 좀 뿌려주고 끝났어요? 참기름 부어야지 참기름을 부어야 끝나는거야 참기름 참기름은 저, 잘 안쓰는데 음. 선물받은게 써가지고 쓰는거야 나는 병에 든 참기름만 쓰는데 야홀딱반하겠어 이거 맛있어갖고 가 이 자식이. 이자이이자식